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회원제로 갈 겁니다 이게 구독자 인지 회원인지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장문에 문자 보내고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는데 자 보세요 수성구에 힐스테이트 황금 엘포레 지금 세대수 750 세대에 매매가 7개 전세가 758 건입니다 이게 폭락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게 폭락 이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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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거래가 기본적으로 좀 됐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아파트가 한 25만 정도 됩니다. 25만 아파트에 뭐 이래 거래가 됐다는 게 그래도 대, 거래가 되지 않느냐 뭐 피부로 못 느낀다 뭐 향한 문자를 주시는데 지금 수승구나남구나 평균적으로 제가 다 보면 다 고마고만 합니다. 국부도 예. 그렇고 다 고마고마 해요. 기본적으로 뭐 기본 어느 정도는 거래가 되고요. 서구가 조금 못하죠. 못한 편이고 동구 아, 고마고마합니다. 그리고 달수구 자체가 조금 크기 때문에 뭐 고마고마해도 조금 더 거래가 됐다고 볼수 있고요. 그리고 뭐 동구 같은 경우 뭐 그렇고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시점에 동구든 수속구든 북구든 다 고마고마해 실거주 위주로 좀 거래하는 분들이 있다고 항상 말씀드렸죠. 그런데 2022년도 4월 1일에서 5월 10일 지금 다 고마고마한데 2021년도에는 어떻겠느냐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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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옵니다. 이만큼 많은 아파트들 매매 30건 전세 11건 나오고 매매 36건 전세 8건 나오죠. 이 거래가 되는게 아니고 네이버 부동산이기 때문에 매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. 이렇게 마우스만 갖다 대도 뭐 매매 25건 전세 3건 또 나와 있죠.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아동향이 이렇구나 이 정도는 이 뭐고 두산이부에 매매가 62건이 나와 있네요. 그래도 12건 이건 뭐 한가요? 아, 할까요? 공인매물 묵기에 클릭을 해 놓으니까 자체 묵기가돼 있었어요 있었는데도 매매 권이6 0 2권에 전세가 12건 뭐 이정도면 폭락이라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뭐 제가 유수라든지 다양한 매체에서 나오는 것들을 쭉쭉 올려 드리는데요 그거 한번 보고 이해 못하면 또 한번 보세요 뭐거저거저 뭐, 하려고 하는데 노력을 좀 하시면 되지 이 영상에 뭐 사실상 별거 아닌 영상 이지만 은 심플 이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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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슨 거부를 하는 그런 상황이 안되죠 물론 워낙 뭐 재개발 부동산 이거 사실상 뭐 그렇게 자고 물어보고 어뭐 다양하게 뭐 고마운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이후로 나몰라라 생각 하는 분들 다 있어요 물론 저장은 다돼 있지만 언젠가 또 필요했을 때 사람들이 과연 뭐 양치기 소년처럼 아니면 개인주의 이기처럼 이기주의 처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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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그쪽에 뭐 전화 하셔가고 아니면 댓글을 쓰셔야 고 물어보시면 되지 뭐 이런거 정도는 갖다 대면 이렇게 다 나오는 거니까 동향이 이렇다 꼭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다해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강 얘기하면 대강 뭐 지금 어느 쪽으로 치고치고 치고 있다 뭐이 정도는 느낌이 좀 오셔야 되는데 참 답답합니다 그래 지금 뭐 전화 문자 오시는 분들 때문에 이거 뭐 굳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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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계속되는 뭐 2년 주기 1년 주기 안에 팔아야 되는 매물 그리고 평생 주택을 아파트를 가지고 가셔야 되는 분들은 내 영상은 뭐큰 의미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구에 투기를 했던 분들 아니면 외지에서 들어와서 투기를 했던 분들 한가지 가지고 있으면 5년을 못 견디겠죠 계속해서 급락할 것이고 한가지 세금 라든지 아니면 대출 규제가 약간 이라도 풀렸을 때 어떨 팔아야 되겠죠 또아갖고 내놨는데 안팔린다 그럼 가격 내라야 되겠죠 뭐 별거 없습니다 물량의 장사 없다 그냥 부동산 돌아가는 동향은 뭐 대강 보면 느낌이 오는데 뭐 속으로 니야 오래 했으니까 그런거 다 보이겠지 우리는 안보인다 그럼 공부 하셔야죠 이 부동산은 바로 돈과 연관된 긴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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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 무튼뭐 별거 아닌 영상 항상 구독해 주시고 회원으로 참가해 주시는 분들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